그래 서 답이 뭐예요? 이즈요 yes, yes. one song. y e 그거야잘맞추네 너무 이쁘다. <웃음> 어, 요건 틀렸는데 요거 맞췄어. 아유귀여운 새끼 아주. 자, <웃음> 야, <웃음> 여기서 원 오브 더 다음에 복수 명사 쓰는 거 보이죠? 요거도 중요해요. one of the, the 복수 명사. 요거. 거기다 체크하세요. 요거. 선생님들 좋아해 one of the 복수명사 하지만 of 이렇게 나오면 뒤에가 주어가 아니라 one이 주어기 때문에 is로 간다는 거 그래서 쓸 때는 one of the s 복수명사 이렇게 써줘야 되고 주어는 항상 원이라서 단수 취급한다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해되지? 네 t g 아2개 g 왜2개 g a 이라 생각해? 그냥 너 나름대로 한번 써라볼래 한번 나한테 어, 때문에, 감을, 니가 했잖아요, 어, 그냥, 감이, 아이고, 아이고, 우 감이라서 그냥, 트구정사가 아니라, 너 앞에 쏠린 거야, 이게? 네. 어, 이트구정사가 지금,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거야. 잘맞았어 어, 어. <웃음> 그래. 보고, 있, 보고 있죠? 보고, <웃음> 보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. 아니, 아니, 아니요. 아니야. 아니, 아니야. 어, 근데 네. 진짜, 보지 말고, 틀려도 괜찮으니까, 진짜. 어, 어 듯이... 보... 아, 그건 아니죠. 안 봐요, 안 봐요. 그렇지. 진짜 풀듯이 한번 해보세요. 어떤 능력을 억누르냐, 작가들이. 더 많은 독자들을 뭐할수 있는 능력, 게임. 어 얻다? 어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억누른다는 거죠. 걔네들이 그거를 저지하는 거야. 걔네들이 발전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은 독자를 얻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막 억누르는 거야. 지 스스로.